바바 지금 어떻 해요? 이 영상을 보고 또 어떤 분이 감동을 먹어서 가지고서울레고 캐릭터 디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박수 와... 다들 사이 좋으시죠? 네 민혁이 네. 한마리 네. 있나요? 아니요요 사이 너무 좋다고요 네 <웃음> 근데 이제 일단 그게 다음 부분인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한 분씩 들어가셔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평소 서운한 게 있었으면 어. 이제 털어놓는 어, 어, 어, <웃음> 어, 네가 분량 너무 많이 마셔줬어 <웃음> <웃음> 아그할 말도 많고 들어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 목소리 들려?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기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숨쉬는 게 되게 편한 느낌이 들어요. 욕은 아닌데 아재 개그를 너무 쳐가지고 <웃음> 드립 드립을 <웃음> 적당히 적당히 쳐줬으면 좋겠어. 요 공간이 딱 편하게 하기 딱 좋은 공간 정도가 되는 것 같아. <웃음> 소리가 되게 다른 사람이 들으면 어 제가 좀 민망할 정도로 명확하게 나서 연습하기 되게 좋을 것 같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슨 말을 해야 되지? 자이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저희는 웃음> 좋은 정본데 이 시간을 잘지키자 연습시간 아 맞아 항상 일찍 와 있는 성실함 하연 <웃음> 좋지 좋은데, <웃음> <저쪽이> <웃음> 너무 무섭, 응. 너무 진지하게 어, 좀 웃으면서 <웃음> 연습을 <웃음> 할수 있는 상황에 이를 <웃음>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되게... 음, 말자고 음, 음, 무섭게 음, 해지 아, 약간 가끔 기죽 는다고 <웃음> 소리를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너무 정나라하게 들려서 실력이 당황스러웠고 <웃음> 음정이 이렇게 안 맞는지 몰랐고 안녕하세요 지금 제 뒷담화를 깔것 같아가지고 지금이 길 지금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혹시 너네는 길을 보고 있가제가 아, 잘연잘봐쟤 맨날 아프는데 아프구나 맞아 맞아 맞아 아 어떻게 해줘서 언니 아니 오늘도 아프죠 원래 아프를 진짜 안 하죠 야 내가 오늘도 아이폰을 4번이야 어? 그라우스 뽑아맞는아면 4개 째 하연이는 약간 안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좀더 좋게 얘기해 줄수 있는데 약간 되게 정색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가끔 기가 죽을 때가 있거든요. 어? 난 진짜 깠어? 아니 엄청 까지 적당히. 적당히 깠어. 제가 연주할 곡은 <웃음> 화가니니의 락판 파넬라입니다. 갑자기 화장하러 가고 막. 고데기도 왔고요 네. <웃음> 한나의 장점. 소리가 좋아. 멋있다. 청바지를 잘 젖는다. <웃음> <웃음> 한나. 되게 저는 애들 말을 듣고 되게 안 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울려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다들 수은 시원하셨어요? 일단 오늘은 멤버의 부재라는 주제로 이 여기서 빠지면 절대 팀이 아니고잖아요. 한 명이라도 빠지면. 네. 네,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. <웃음> <웃음> 한 분씩 저기 방무소에 들어가서. 이렇게 고 이렇게 그냥 거기부터 아니 아니 그냥 아 거기부터.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. 어, 어땠어요? 저희가 연주할 때 호흡을 맞추는 숨들을 하연이가 다 주는데 그 너무 습관처럼 기다리다 보니까 한나가 주기로 했던 숨도 그 한나를 기다리지 않고 하연이를 기다리게 돼서 <웃음> 이게 아예 연주를 그냥 멈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요. 되게 외로웠고요. 쓸쓸했고. 너는 어, 내 어, 소리 안들려? 어, 하나도 안 들어요 비올라는 왜 뭐다? <이렇게>? 기올라는 <목소리>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어떤 물질이다 <목소리> 그런게 있어? 기름하고 물을 섞을 수 있는게 있어? 몰라 너 멜로디 근데 제가 슈만 저 멜로디 이거 신서유기 그치, 그치. 그치. 그치. 그치. 그치. 그치. 그치. 그치. 그치. 그치. 그치. 파, 파, 파 여기 비올라 멜로디인데 너무 너무 헷갈려요 애들은 소리가 아예 안 들려가지고 저분 다 솔로곡 하는 하필 또 권혁이가 쭉 쉬는 곳이어서 너무 맞추기 어렵고 한나의 부재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한나는 소중해요 <웃음> 아니면 너 거기 할래? 맨오프로 스도너그 여기 나는 거잖아 나 드럭한다 언제 봐도 이 카메라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어? 플랜크를 하게 된다 해? 해해해 해? 해해 해. 해? 해, 해. 어딘지 알아? 알아서 알았어. 할게 끝나고 아, 한 5초 뒤에 이거 끝났어. 아, 아파. <웃음> 저희가 연주를 하면서 첼러로를 많이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더 어, 그 표정이 없어가지고 집중도가 30% 빠진 느낌이었어요 130% 할까요? 130%? 네, 130% 하겠습니다 <웃음> 어. 어. <웃음> 오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어어 <웃음> 사실 앞에서 저희가 너무 잘 맞추긴 했지만 원래 피아노 멜로디를 듣고 들어가야 되는데 피아노 과르테에서 피아노가 없는 거는 좀 김치찌개에 김치가 없는 느낌 <웃음> 이걸 찍으면서 저의 한 명씩 소중함을 알아서 더 연습할 때 넷이 뭉쳐서 더 열심히 네. 연습할 것 같습니다. <웃음> 어, 이걸 해보니까 어, 정말 이 퀄르텟이라는 장르 자체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아, 이건 퀄르텟이 아니다. <웃음> 팀원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. 서로 소중한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규정을 지키면서 연주를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런 경험을 사실 처음 해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고 근데 한 명이 빠지니까 확실히 너무 허전하더라고요. <웃음> 저희 역시도 팀원들의 부재를 많이 느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